28일에 방송된 kbs 1tv 1일 드라마 내눈의 콩깍지 40회에서는 장경준이 김혜미에게 이영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고 이에 김혜미가 질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장경준은 김혜미에게 사실 이영희 씨는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나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라며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장경준은 이영희 씨에게 일 말고도 많은 것을 배웠다. 라고 이영희를 두둔했습니다. 김혜미는 이영희씨는 오빠가 회장님 손자라는 거 아냐 라며 놀랐습니다. 장경준 은 김혜미에게 이영희가 많이 부족 할지 몰라도 잘 지켜봐주길 바란 다고 부탁했습니다. 김혜미는 그런 장경준에게 자신은 여자라고 어필 하며 질투를 드러냈습니다. 다음날 김혜미는 출근한 이영희에게 장경준이 불쌍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 이라 이영희씨에게 동정심에 잘해주는 거라며 이영희가 장경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한편 이영희는 탕비실에서 김혜미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장경준이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잘해준다는 말을 생각합니다. 이에 기분이 꿀꿀해진 이영희는 이상한 사람이네. 자기가 뭔데날 불쌍하게 생각해? 그런 줄도 모르고 혼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라며 찜찜해했습니다. 이후 장경주는 우리 1등 하면 밥 먹기로 했잖아요. 약속 정하죠. 라며 이영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영희는 뒤풀이 했으면 됐죠. 꼭 밥을 먹어야 해요. 라고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장경주는 뒤풀이는 뒤풀이고 밥은 먹어야죠. 이영희씨랑 밥은 꼭 먹어야겠습니다. 따로 할 말도 있고. 라고 청했지만 이영희는 당분간은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가야 해서요. 밥 먹는 건 어렵겠네요. 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장경주는 나한테 뭐 화난 일이라도 있는 건가?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한편 퇴근하는 이영희를 잡아둔 장경주는 이영희에게 자신의 몫인 상금 500만 원을 줍니다. 그러자 이영희는 자신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냐며 받지 않고 화를 내고 가버립니다. 장경주는 결국 이영희를 뒤쫓아가고 자신이 왜 이러는지가 동정이냐고 반문하며 이건 이영희씨를 좋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영희가 이에 놀라자 장경준은 또다시 내가 이영희씨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으로 이번화는 마무리됩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새엄마 차윤이는 장경준에게 엄마 아빤 김팀장이 니네 짝으로 어울린다고 생각해라며 은근히 압박합니다. 동생 장세준은 장경준에게 이영희 씨에 대한 형 마음이 진심 이라면 마음 단단히 먹고 잘 지켜내야 될 거야 라며 형의 편에서 조언해 줍니다. 한편 회사 모퉁이에서는 김혜미가 손으로 이영희의 어깨를 콕콕 찔러가며 무시하듯 다그치고 이를 지나던 장경준이 목격합니다. 장경준은 김혜미를 불러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영희 씨를 대해왔어 라며 분노하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